지금 보여줄까? 야, 그래 다들 내가 그림만 그리니까 아 그래요 오늘 은 잠깐 에서드좀 잠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저 뭐지 그림 그리고 막 재개할게요 그러면 아 생각해 보니까 나에서드 그거 지었구나. 들어왔다. 들어와서 격퇴. 이때 아, 99래. 안녕하세요. 처음부겠어요 <웃음> 네. 잠깐 킨거예요 네. 아, 아까 뭐야? 어떤 미친놈이 막 광성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하던데? 아, 아 음. 뭔일 있었니? 어떤 새끼지 진짜? 혹시 너 새끼라고 들어갔니? 아니야. 난 그렇게 좀 변태새끼가 아닌걸. 시간을 그래. 거스르는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일단 에스더 간만에 켰거든요. 헐. <웃음> 괜찮아, 괜 <웃음> 어. 내가 무슨 말 할지 음, 알것 같지? 무슨 출신인가? 그, 그, 그만. 뭐 멈춰. 응, <웃음> 그러니까. 일단은 우선 제가 못 따라가요. 일단 못 따라가는 이유가 제가 옛날 장비예요. 이때가 아마 그4 0 4차원까지 어, 4차원까지그 나온 그때 해니의 시공 그때 컨텐츠 콘텐츠에, 그때 컨텐츠에서 제가 그때 한창 했을 때인데 그, 이후, 그 이후로부터 패치가 또 되버려가지고 할 마음이 갑자기 싹다 사라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도중에 멈췄어요 네 제가 이때 3차 시공 이거 맞춘 거고 또 아바타도 진짜 열심히 모았지 <웃음> 옛날 담비인데 최근에 피동사며 뭔데 담비보다 좋아. 아, 진짜 씨발 내가 내가 진짜 이거 모으려고 아, 진짜 아 쌩쇼를 다 했다 진짜. 내가 그 다시 생각해 본데. 훌륭한 게임 창이라고 들어보셨습 그래 가지고 저 이거 극대화 이거 다 맞춘 거예요. <웃음> 이것도 이거 뭐지? 북회 돌리면서 이거 다 맞춘 거예요. 이거. 네. 예, 진짜 아, 진짜 옛날에 많이 했지. 이거. 어, 엘리아 노드에는 안 가요. 너무 힘들어서 엘리아 노드에 안 가고 그냥 뭐 청상의 갈림길에서 놀고 있거든요. 아, 평타로 만화를 모아서 보스에서 스킬을 퍼부어는 느낌이라고요? 아, 근데 저는 스킬 위주보다는 약간 커맨드 타입으로 밀고 가는 타입이라 <웃음> 스킬을 쓰고 싶은데 스킬 키가 너무 많아 QW E R C QW E R C 시프트 어, AS,DF,V 어? 원래, 원래 옛날에는 QWER이랑 AS,DF 이것만, 이것만 있어도 조금 그나마 할만했거든요 그 3차전쟁에는 그게 있잖아요 포스 스킨인가 어. 그게 있으니까 더 힘들지 <웃음> 에이 설마 47렙짜리한테 내가 지겠냐 어. 지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4칠레한테 지면은 솔직히 아니지 에바지 맨손으로 해도 어. 이기겠는걸? 때문에 내가 하는거지 <목소리> 그러면 대전용이랑 전전용 스킬 따로 맞춰야하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아 저요 저고인물이라뇨저 고인물.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하는거예요 오랜만에 아 그냥 보이니까 그렇지 보이니까 왼손에도 <목소리> 이기겠.. <웃음> 아 이렇게 포뮤의 인성 이러면서 헤드, 뉴스 헤드라인을 뜨는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아 근데 나는 아이샤는 잘못 이기겠는데?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지? 스피닝이왜안 돌아?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? 그니까 이거 쓰고 어?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형형형형형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니 이거 쓰고 어? 이거 왜안 돼? 어? 야 이거 뭐냐?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원래 화살 쓰고 슬라이딩 해야 되는데? 뭐야 동신이 형, 어떻게 된 거야? 동신이 형? 이거 왜 없었어? 아, 이거 되네. 아, 잠깐 이거는 되는데, 이건 안 된다고? 아, 씨. 아, 내가 호스 스킬 패티. 너, 한 대만 맞아. 어이. 그래서, 두 대, 어. 세 대, 네 대, 다섯, 오른발, 왼손. 아, 좋았어. 가라! 아. 결론은 뭐다? 깡댐이다. 템이다 <웃음> 원래는 있잖아요 이거 쓰고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얘, 얘가 얘가 그냥 발로 찼을 때 이거 이거 뭐지 풍압 일으킨 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이게 이게 원래는 화살 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앴어 아이 개그들이 이거 왜 없애냐고 이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. 아니면 얘가 화살을 얘가 발로 쓰니까 화살마저 이거 쓰고 슬라이딩하는 건좀 쉽상이라서 그런 건가? 그 그거 대포 좀 내려놔. 어. 아아아 아. 아, 나 아, 아. 아,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공격했지 오케이. 그러니까 게는어 어, 뭐야? 핸드폰으로 와 핸드폰으로 이거 스키 캐슬 돼 이거? 캔슬돼. 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거 스킬이 캔슬이 어떻게 돼 이거 안 돼~~ 아, 왠지 뉴비들한테 뭔가 죄송하네요 아 키를 잘못 눌렀어 이 씨발 아왜또아이덴디나야 이걸 왜써 병실아 네이처 코트 써야지 아! 겨우 이겼다 아니 능력이라니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원래 네이처포츠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위에 있는 Q키를 눌렀어 어 루다 아 이거 루시에린 얘는 어떻게 싸워야 되지? 포미야 넌할수 있어 옛날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거야 아, 아, 아, 미안, 미안.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. 아직. 좋아. 자, 고문 들어가겠습니다 끝! 이게, 이게, 이게 내 주콤버. 어. 이거는 솔직히 99레브로 이렇게 어? 기준을 좀 생각해줘야 된다. 지랄하고 잡빠졌네 그래 뭐 이거를 대전은 이 이렇 그냥 이렇다 치고 어? 역시 나는 연습 대전에 한번 가봐야지.